아, 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아스토리, 파워입니다. 노아 디즈니의 뮤즈로서 광고 영상입니다. 여러분, 끌 인사 안 하네. 안녕하세요. 불러디입니다 <웃음> 다이소 디즈니는 노아 스토리가 책임진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아시죠? 모르는데요. 이제 아시면 되죠? 할로윈이 이제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아쉽게도 이번에는 로나로 인해서 집구석에서 할로윈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방을 한번 이제 할로윈 분위기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뭐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 너무 많아서 이거 어떡해 어떻게 해야 돼 너무 많아서 뭐부터 보여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야 그렇게 하면은 아루도왼쪽에 걸려 좀 중요한 건 그렇게 보여주고 잡다한건 그냥 잡다한 게 어딨어 다이부에 머리띠 머리띠 이게 바구니 미끼 바구니 사탕 바구니 여러분 포장 세트 포장 세트 미키마우스 포장 세트 미니 마우스 마우스 포장 세트. 아나더아씨 의자를 잡아야죠! 날 잡으면 해요 아저씨 뭐야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거미줄은 모서리 같은 데에다가 해야 돼 아, 진짜 거미줄 같려 데에 저기 저런 데 올려 아니지 아니지 아니죠 아저씨. 니가 날잖아. 걔를 쭉 이렇게 쭉 길게 해갖고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뭔가 해야지 연출을. 그기 위에만 덕지덕지 그렇게 얹어놓으면 그게 무슨 거미줄이야. 응. 니가 날지. 응. 우리 에이얼 응. 머리에 끝치라도 봐봐. 머리를 다 밀어볼 고가 있어 제 꼬마색 됐어요. 검은색을 보면은 여기 아까 이렇게 거미가 달려있어 진짜. 오 징구리. 비할로윈 왜. 뭐야 여러분. 여기 딱 붙이는 것보다 입체적으로 약간 이렇게 아,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이렇게 해야 더 이렇게 다채롭고 예쁘다는 거 여러분 어머머. 아시죠? 벌써 분위기 나지? 그래 이런 큼직한 애들부터 먼저 해. 예쁘다. 아 돌아와! 할로윈 어. 케이트 팬츠 장식. 더 앞으로 가야 된다. 어 말이야. 밀어. 하나, 둘셋야내어다 어! <웃음> 무조건 문제야? 어. 뭐다른데그 옆에 여기 이쪽에. 와, 너무 귀엽다, 이거. 는무 귀여워. 하랴 워 귀여워. 어, 시부리랴너 지도하랴. 귀여이 나가는 느낌인데. 여나귀나 삼성 선물 박스만둘기 입니다 이렇게 포장지가 있어요 여러분 박스로 되어있는 거랑 이렇게 둘러서 할수 있는 거랑 이렇게 다 미키 마우스로 되어있어요 얘는 이렇게 일러스트가 그려있고 얘는 미키 유령이 그려져있고 얘는 미키 패턴이 이렇게 그려져있습니다 너무 귀엽다 이렇게. 짠 이렇게 미니와 미키로 되어있요 이게 두 가지 디자인이 같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뒤에는 이렇게 디즈니랜드 완전 진짜 이건 디즈니랜드재질 뒤집어져. 어쩜 좋았니? 쏘 베리 베리 굿이야 약간 이런 초콜릿 초콜릿들 호박 초콜릿들과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다 튀어나오는데 어 약간 이런 단점이 있네요. 이 균형에 균형이 다 삐져나오는 거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니? 예쁘긴 한데 여기로 다 튀어나와요. 다이소님, 고점 좋아요. 이 박스에는 좀 여러 개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벌려준 다음에, 이렇게 초콜릿들. 초콜릿들. 플라마 사탕도 넣어주고, 막대 사탕도 넣어주고. 아, 근데 저 공사가 나가이네 진짜. 이제 이렇게 해서 손매주면 밑둥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밑둥을 다시 접어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감성 선물 할로윈 선물 마둘기 네,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파티 때 봐요 여러분 <웃음> <웃음> <웃음> 뭐야 <너> 컨츄리 꼬꼬인데?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응 가까워요. 누아 노아 스토리 노아입니다 드디어 네? 오늘 저주받은 날 할로윈데이입니다. 저희 들어, 집에 몇번 오셨던 그냥... 분이 지금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네? 길을 잃었어요. 저희 집을 찾을 수 없다며. 아니 저 아키 앞쪽으로... 저주받은 날 길을 못 찾는 네. 날 오셨어 양보자마자. 안녕하세요 오! 오, 정숙하여 주시옵소서 어, 너무... 아, 네, 죄송해요 그래. 여기는 오. 저주받은 인형의 집입니다 웃으시면 저주가 붙기때문에 웃으시면 안되시고 아, 여기 보시면 일단 오. 그 케익은 여기 두시옵소서 아 그렇군요 인지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원하시는 거를 머리에 써주시길 와. 바랍니다 우와 너무 이쁘다 시간이 없습니다 바구니 하나씩 잡으십시오. 저주를 풀려면 사탕을 받아야 됩니다. 아, 이거요? 여기 바구니. 아, 여기 미치. 무기를 하나씩. 투. 투. 우와. 무서운데. 저 약간 걱정이거든요. 오! 1번. 이 념을 한 찾아볼까? 우와, 대박! 우와, 우와, 이거 어떻게 하셨대요? 네, 어때요? 아, 너무 좋은데요 이거 다 다이소를 묶어 거예요. 다 있어요? 아니, 이게 이거 다 다이소? 어, 다다이소 뒤집어 주죠? 뒤집어 데 이제 사탕을 어, 여러분이 아, 원하시는 그치? 만큼 사탕을 그치? 원하는 만큼 다 담아서 저 되게 욕심 많은 거 아니에요? 사진은 저희가 찍어서 저희가 보정해서 저희가 드릴 거예요 뭐런 그건 애프 서비스까지 해? 이것도 다이소예요? 다 다이소 다다이소요 이거 얼마예요? 어, 이거 이거 한... 비싸면 5,000원 나야? 진 원? 이거 풍선 이것도 이것 다이소 예요 이것도 다이소예요? 다 다이소예요 우와 다 다이소야 다이소, 다 다이소. 소예요? 에 이거 천도 이거 최고의 천천 좀 괜찮네 이거 식탁보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진짜로. 대박. 이 다이소예요. 여러분 <웃음> <웃음> 다이소가 이렇게. 재보시. 또, 또 누르면 또 바뀌어. 또 누르면 또 바뀌어요. 골라드릴까요? 한타드릴까요? 저 해서. 아 소주 하나 하는 거야. 주급 음료. The c h e 아 다이소 확인해야 되나?